이쪽으로 돌아다녀. 끝났어요. 이 우리 댕댕이들 음악 감상 잘했어요. 잘했어, 문나. 밑에 또또딴 데로. 요매 요 엄마 돈좀막 여기 여기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받으니까. 아이고 귀여치 아이고 아이고 우리 블루도 피아노 칠 거야. 한타도 칠 거야. 차 볼까? 피아노 치자. 우리 한자띠 소리나? 한타? 소리나? 띵띵, 띵띵 소리나? 소리 났어? 해봅시다요. 아이고, 우리 별로 잘했어. 아이고. a r t e s TV